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어려운 걸 꺼내야 되는데. <웃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저는 다음 작품으로 좋은 모습을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성철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은 사실 한가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찍는 거고 여러분의 한가위를 위해서 한 가위 두 가위 세 가위 네 가위 열 가위 <웃음>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이죠 또 요새 명절에 이제 가족분들이 모이거나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코로나 있고 그래서 각자의 시간을 잘 즐기고 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또 가족들이 보고 싶다 또 가야겠죠. 아무튼 여러분 또어 이번 추석 어 연휴 잘 쉬시고 많이 충전한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더행복하게요더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어, 지금 또. 굉장히 국민이 힘을 합쳐서 다같이 헤쳐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모두 다같이 화이팅! 틱! 틱! 틱!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다 함께 만나기는 힘들지만 어, 그래도 최대한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 이번 추석 때는 신부 이런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못 가고 혼자 집에 계시거나 지인들이나 그런 소소한 자리를 많이 하실 텐데요. 어, 그래도 요즘 뭐 영상통화나 그런 게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뭐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나 이런 영상통화로써 대신 추석을 다 했으면 좋겠고 신 o 도 많이 드시고 푹 쉬는 y Foxy, 추석이 y Foxy, Foxy, f o x 제가 마지막 f o x Foxy, Foxy, Foxy, Foxy, Foxy, Foxy, Foxy, Foxy, Foxy, Foxy, Foxy, f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가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각자 혼자서 <웃음>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요 시국에 추석이라고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집에서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면서 올 추석도 행복하고 좀 많은 게 넘치는 그런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잠깐만 것도 저도, <웃음> 저도 곧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따. 다 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즐거운 한가위가 되세요. 요렇게 사랑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웃음> 네, 이렇게 또 어기버기 추석에 왔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 가족분들과 많이 연락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멀리 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많이 사랑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웃음> 사랑합시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네 어, 이제 추석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 해피한 추석 보내시고 어, 명절이니까 명절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마음 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해피한 추석 보내세요.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랄게요. 풍성한 한가위 위위 위로가 <웃음> 필요한 요즘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풍요와 행운의 상징, 보름달이 뜨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만큼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쁜 달에 소원을 빌어보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추석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코로나를 잊는 입는... 한 어,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요! 띠보고 저리봐도 <웃음> 즐거운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이번 명절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어, 그런 어, 명절이자 어, 휴식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요룰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주민경입니다 어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곧 끝나길 바란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콘텐츠를 진행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왠지 내년 추석에는 끝났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올 추석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 즐거운 좋은 추석 되세뿅 뿅.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송우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웃음> 네, 추석 어, 연휴 앞두고 저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뭐, 촬영 중 이렇게 인사를 드리 게됐고요 뽀뽀해요, 생각합니다. 거기다 완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어, 추석 열때족분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분이셨으면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열심히 조심하고 있을게요. <웃음> 저도 어, 잘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열심히 녹음 받으시고. 도구 관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 다힘드시야 <웃음>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요 안녕. 끝. 아우 요어한번아 네. <장난치 관광이> <라> <라> <라> <라> 예. <라> 잠시 다시 할게요. 네. <라> 네, 시작해 주세요. 요 요리, 요리, 요리. 절이 <웃음> 이뻤 아니야? 손까지 해야돼?